이게 게임 회사가 헬로 네이버 만든 회사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임을 많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옵션 해가지고 좀 음악을 끄고 싶은데 커스터마이즈부터 할게요 똥배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멀리 펴도 이쁘지가 <웃음> 않네 아 배가 너무 흘러 넘쳐버리니까 이거 멀리 펴도 예쁘게 나오지가 않네 이게 아니 근데 이 게임은 음악을 못 끄나요? <웃음> 오른쪽 DLC에 있어요. 한국어 지원된다. 아 그런 겁니까? 뭐, 심지어 그게... 한국어가 귀엽잖아.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. 아 뭐야?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본데? 아 요거 문 이거 문 어떻게 염? 음 어. 가면 열려요. 야 이정도면 그냥 해봐도 되겠다 딱히 어려운 것도 없고 물에 뛰어들려면 띄워드려면... 아 다이빙 버튼이 실제로 있네 야 엄청 멀리 날아갈 수 있어 대박 아 방구 스캐너를 이용해서 에? f 가 다이빙이라매 왜 방구야 지금은 꾹아꾸꾹 누르고 있으면 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문도 이렇게 열수 있고 이슈플플이랑 비슷하네 어 이렇게 해서 포를 들어서 올리고 운장비 음. 훈련? 오오오와와와 오, 오, 오, 오. 오케이 소포를 집어서 지게차에 실으세요. 어이 괜찮을까 이거? 음. 아! <웃음> 청새치 H 님이 게임에 합류. 이 노인은 뭐야? 뭐? 은근히 나랑 맞춰 입고 온거 굉장히 거슬려. 이거 유니폼이잖아요, 윗돌이는 연비 개못생네개 개모... 못. <웃음> 우와. 아, 미안해. 미안. 오너 자꾸 나 잡는 거야. 아니 근데 너무 개 빠졌잖아. 아 미안. 아 미안. 자 일단은 얘한테 말 걸어. 볼게 얘한테 말 걸어 볼게. 다운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우리 이거 새로운 지역을 열어야 되네. 오. 음. 돈 생기면은 아 우와. 어 이거 무슨 오픈월드 어드벤처처럼 이게 점점 여는 건가 본데. 배달 이거를 어? 이제 여기 당겨 그리고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아니 이 정도는 골드 해줘야지. 바로가 바로. 그렇지 <웃음> 날라. <날라가야 웃음> 그렇지. <웃음> 5초 5초. 왜? 야 3분의 1로. 아, 그래, 삼분의 일로 줄었잖아, 3분의 일로, 그렇지. 어. <웃음> 다운타운 다운, 다 드라이브 다운. <웃음> 다운타운 다운, 드라 드라 드운라드 드라, 드라이브 다운? 노래 가사야? 뭐, 라인 줘. <웃음> 어, 이거. 아니 근데 투사장, 어. <웃음> 뭐가 그렇게 화려해?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왔네. <웃음> 지가 오페라 유령이야 뭐야? 근데 이거는 어떻게 참여하는 거지? 이걸 누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? 내가 바로 가볼게. 어, 우와. 어, 차다 차고. <웃음> 어, 넣었어, 넣었어, 넣었어. <웃음> 도기 교로 배달 연비, 연비한테 운전대 어? 맡기지 나까지마 아, 나까지 나, 나, 나, 나도 나도 나는, 데려가, <웃음> 나도 나도 데려 망했다 망했다 나나 연비야 나. 놔놔놔 나. 연비야 나. 내가 할게 사고 아. 난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. 너노으라고노으라고이 자식아 노으라고노으라고놓라고 <웃음> 아아 노놓라고 볼떼기 아, 뭐 뜯기 전에 아씨나까지 봐. x 2이 잠시만요 잠시만 씨. 도대체 흘렸어요?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, H가 뒤에서 잡고 있어 봐. 엥? 아이스 저거 뒤에 예. 다시 해 가지고 <웃음> 야, 운전 내가 제대로 해줄 테니까 뒤에서 잡고 있어. 좋다. 스피드 오. 좋다. 오! 아, 아, 아, 다시 넣어. 다시 넣어. 다시 넣어. 다시 넣어. 잡았어. 나 잡았어. 아. 느디한 거잡 아. 눈이야, 도디하네 도디 일단 가 했잖아요. 일단 가 응. 어? 야 여기 여기 헬기 아야 여기 헬기 조종인가봐 여기는 이거 어디다 씨름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됐다 모르는... 어 됐어? 된거 아니야 이거? 된건가 <웃음> 오오오야 잠깐만 그러면은 <웃음> 됐어 된거 맞아? 맞아? 됐어 어 <웃음> 됐다 진짜 됐다. <웃음>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됐 앞으로 안가지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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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, 이거 어디까지 가? <웃음> 아, <깨끗해. 웃음> 이거 봐 <웃음> 이거 뭐야? 원래 지게차 한 3, 사 미터 올라가. 아 근데 오른쪽에 하늘 섬 있음. 저거 나중에 저기도 갈랑. 거의 U F O야 저거. 나중에 저것도 가자. 개웃기다. <웃음> 근데 지게차 타고 이렇게 가면 진짜 무섭겠지? 어어 <웃음> 어, 잠깐만 잠깐만 으아! 잠깐만. 아야 면자 삼 아저씨야. <웃음> 아 미안. 아, 미안. <웃음> 내가 해줄게. <웃음> 저... 어 <웃음> 지게차. 어 왔다 왔다 어, 왔다 지게차 왔다 지게차 왔다, 왔다, 지게차 왔다. 왔다. 어 지가 알아서 선다. 오호. 저기에 배달일 있다 여기. 이거 좀 쉬운 거 같은데? 도와 <웃음> 도와 아, 아 지게차 트레이닝 어, 센터. 오오. 지게차 필요 없어 그냥 배달해. 오히려 불편해. 끝. <웃음> <웃음> 어 골드 음 좋다 야 근데 이거 몇번 하면은 계속 골드 벌수 있는 거야? 이거 그럴 거 같은데? 어? 야1씩 올라 이로 와봐 왜왜왜 배있배 어? 배, 배, 배, 배 있대 배탈 사람 배 가자 너지 운전 욕심내 <웃음> 나이 멍청아 <웃음> 놔 <웃음> 우리 눈싸움 <웃음> 눈싸움 오지게 <오직해>. 아이 <웃음> 아, 뭐야 눈싸움 오지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<웃음> 둘 밖에 없어 이거 아예 리스폰 안되나 이러면? 버립. 아유 진짜 아 이거 지금 가서 밀어 아어 잡고 들면 되지 우리 내시 잡고 넷이. 잡고 아이씨 <웃음> <웃음> <진짜, 웃음> <너무 많이> 아연비야아 <웃음> <웃음> 이건 나왔다 나, 나, 나, 아니야 <웃음> 야너 빼고 다 기절 떴는데 왜네가 아니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렇지 <웃음> <웃음> 가 까지만이 아니 너만 버렸어 아 버렸다. 뭐야 나버려 아, 아, 아, 나나 잡았다 <웃음> 와서 타도록 먼데 너무 미안 야까마 금방 가 뭐라고요? 안 들려요. 금방 가요. 어안해 있는데 어어어물 들어온다. 배물 들어. <목소리> 어 하면 뭐한면 안돼 안돼. 아니 뭐배달안하고 그냥 이렇게만 놀아도? 배달이 중요한 게임이 아니었어. 그냥 너무 재밌어 이거. 근데 이거 배달을 해가지고. 50달러를 모아야지 아마 다음 걸로도 옮겨갈 수 있을 거야. 나 지금 123달러인가 모았음. 어? 어 각각그러면 어, 케빈 여기 차 팔아요, 차. <웃음> 아니, 지형 열자고. 어? 어 어. 야, UFO UF 왔어! 어, 뭐 어디? 나도, 나도, 나도 나 취해줘. 난 관심이 없나봐, 얘가. 어, 야 어, 뒤에 버스, 어, 뒤에 버스. 어, 뒤에 버스. 히치하이킹. 버스 나와라. <웃음> 이거 이게 뭐야?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 있잖아. 내가 가는 게더 빠르겠어. <웃음> 아니 바로 앞이었네. 근데 다리 왜 이래? 어? 내가 가 그냥. 뭐야? 야, 4 0원벌었어 야, 골디야. 어? 와! 대관람차 야, 저 500m 저기 앞에. 뭐, 뭐, 나 누워서 못 일어나 얘들아.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? 참는게 아니라 경로를 못 잡아. 바로앞에 바로, 바로 네 잘못 사고. 여기서 이제 건너 건너 건너 건너. 아, 아 아가씨아가 <�았�> 내리세요. <돌 choses> 잡아 주세요. 그렇지. 얘들은가가가 가. 그래서 서나 뒤로 갔 얘들아, 나 뒤로 가다다 oh. 센다. 빨리 빨리. 빨리 가져가. 그냥 일단 가. 우와! 어, 발람 차다. 벌람차 뿜뿜. 이렇게 빠르거 어떻게 하라고. <웃음> 관람차개고아 기... 이게 관람차얘 <웃음> 이거 관람차가 아니라 원신불리기잖아 오우와일행되세요우